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염아미소입니다. 와주신 거 환영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무엇일까요? 뭐 두둥! 네, 하늘에 대해서 감사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막상 생각하면 하늘 어떤 감사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 표현 같이 한글로도 해보고 또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말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따라 읽어주셔도 되고요 네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한번 그러면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목 스트레칭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색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 미래지향적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 떠올라 감사합니다. 구름 없는 하늘은 맑고 투명해서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영어로 표현하는 거 해볼까 합니다. Please. L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looking up at the sky and stretching your neck. Thank you for keeping my mind cool. Thank you for looking at the sky and being future-oriented. Thank you for looking up at the sky. The sky without clouds is clear, so I feel good. Thank you. Thank you for smiling at the sky. Thank you for looking up into the sky with someone you love. Thank you for flying up high in the sky. Thank you for taking picture of the sky. Thank you for seeing the rainbow in the sky. 네, 그러면 제가 제일 자신 있한 일본어. 네. 하늘 감사편 시작해 볼까 합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 ます. 매다게 나감에 있다가 소라오 위아게 나가라 쿠비 스트레치 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色が私の気持ちを涼しく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を見ると未来し 公的なものにな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を見ていると希望が浮上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雲のない空は晴れて透明なので。 気持ちが良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を見てフォーム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する人と一緒に空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飛行機に乗って空高く上が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を写真として紹介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空で虹を 미르코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한글, 영어, 일본어 감사 표현을 한번 같이 해봤고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표현이 이렇게 나,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생각에서 아닌 이렇게 같이 영상 보면서 속으로도 따라해보고 또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도 직접 감사 표현을 해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직접 말로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해요. 좀나쁘끄럽지만은 하다보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이 또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미소로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모든 날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요. 미소보자, 염마미소였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